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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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어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게 네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관계하겠다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대접했는가. 음욕을 품고 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의 대상으로 이 낙은애들을 본 거죠 동성간 집단 성폭행은 그 이들의 탐욕과 탐심의 현상입니다 소돔사람들의 죄는 하나의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그들의 그들의 중심에 있는 죄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쾌락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짓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것을 내 백성 내 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엘레메에가에서요 그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눈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자기 백성의 죄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늠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죠? 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의 이 동성, 성폭행의 죄의 현상보다 하나님 보실 때더 가증하고 무겁고 사악하고 엄중한 죄라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우리는 나그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했습니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기적들 떡을 먹을 때는 어때요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의 최고로 여기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내놓을 때는 어떻게요? 그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아 버리죠. 이게 우리예요. 이 모습이요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취하려는 죄악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죄악과 똑같습니다.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이게 누구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이 그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기 백성들이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삼 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내놔라 이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탐심으로 그 나그네를 보는 모습과 예수님을 탐심으로 여기며 대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을 벌거벗기는 모습이라고요 낙은애들을 벌거벗기는 것과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야구보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남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늠한 사람들아라고 다른 사본에는 돼 있고 정확한 해석은요 가늠한 교회들 합니다. 가늠한 교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모습과 똑같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경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라 것이 대체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이제는 물질 세계로 취하지 않고 영적 세계로 취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다 하늘의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이 땅에 탐심이 가득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욕심들.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을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취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가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흠, 뭐, 가지고 오고 사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으시는 이 죄악을 내가 저지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왕왕 있어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자기 죄가 영원히 지옥갈죄라고는 여겨지지 않아요. 예, 영원히 영원히 지옥갈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적 세계로 받지 않고 물질 세계로 받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싫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이고 어, 그리고 그 모습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는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점검하고 어, 참되게 회개했으면 합니다. 난 예수를 물질세계로 믿는가? 영적세계로 믿는가? 그 참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어,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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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어, 이 자라는 것은 롯을 말하는데 뭐, 이 놈이 이 녀석이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놈이 들어와서 어, 우리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 법관이라는 이 부분이요. 19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보충 설명을 받을 수 있어. 19장 1절을 가 보시면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되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죠. 어, 이 성문이 하는 그 역할이 이렇게 그 어떤 재판 또뭐상거래 또 사교장 여러 역할을 성문이 했는데 특별히 이 로시요 여기 보니까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성경은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의 정확한 원어의 해석은요. 그가 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뜻은 로시 예, 성문에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어, 그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이 RSV 그 번역에도 보면 예, 그는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자가, 이 자가 이 로시 이놈이 예, 그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이 이 말의 의미는 어, 이치가 성문에 앉아서 재판 일을 했으면 됐지. 집에까지 와서 어, 네가 지금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그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롯의 직업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요, 이 말씀 속에서 알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 저 깊은 롯의 비애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 신약은 이 롯에 대하여 무법한 행실에 대하여 롯이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서에서는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롯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롯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세요 이 롯이요 재판장 노릇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그의 직업이 그의 역할이 예. 그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바른 길로 이끌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성문에 앉아서 자꾸만 우리한테 바른 말하고 지도하고 그러든 그건 성문에서나 할 일이지 집에까지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이것에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죄악된 도시인 소돔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든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이 소돔성 사람들을 순화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절 말씀에서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어때요? 이런 그 기특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어 그 죄악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애썼던 소돔성 사람들 어떻게든지 교화하려고 애썼던 그 롯의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는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관계하리라 집단 성폭행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아노니 우리가 롯의 이런 태도들을 좀좀 살펴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굉장히 그 어, 죄를 멈추게 하고 악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아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때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난감한 그 로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의 그런 풍습 속에는 그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귀족 또는 왕족처럼 여기는 관례와 풍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귀한 손님 대접을 하는데 있어서 내 딸을 내어줄지언정 이들을 대접하겠다라는 노세의 이런 태도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낙은 애들을 대접하겠다라는 노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악함에 가득 찼던 이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함을, 그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노세의 이그 처우 태도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소돔성 사람들로 하여금 그죄 짓지 않도록 살려고, 살도록 법관 행사를, 법관을 재판장 일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노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의 롯에서 나온 그 말, 이 방법 말고는 이렇게 두 딸을 내어놓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이 악함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롯의 비애이고요. 이게 롯의 비애이고요.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 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가 내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오늘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롯의 비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아픔이기도 해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악함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롯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해 줄까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까요? 성도인 롯, 성도는 정말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해결하고자 해요. 어디에서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그러면서 죄악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결국 죄를 죄로 해결하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온 문제를 예수를 만나고 인정받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받았던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예수를 만나고 여전히 그 상처가 열등감과 교만으로 표출돼요 이것이 정말 아픔이고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진정 해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로 해결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해결하셨어요 2사에서 53장을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에게 예수로 인간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인간이 하는 짓, 고작 짓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죄악된 곳에 살면서 결국은 죄악으로 해결하려고 래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 자녀에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녀 문제로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아프게 기도하고 문제를 주는데 이 자녀가 내 욕심에 안 맞는다는 거지 내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눈물 짜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멈추시고 내일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해결책을 삼으셨어요. 우리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될까요? 예, 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그 벗겨진 그 모습 앞에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정말 볼 때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누가 보면 23장 34절 말씀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정확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왜 몰랐나요? 자기들이 옷 벗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도 스스로도 자고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깨닫게 돼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죄짐을 받으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바라보았나? 십자가에 발가 벗겨진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또내 수치를 끌어 안고 벗겨져 있는 그 모습 앞, 그 모습 속에서 발가 벗겨져 있는 내 수치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또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벗겨져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함께 나의 모든 죄악들이 또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수치와 가증함들이 벗겨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져 있는 것을 참으로 볼때더 이상 이 땅에서 인정받고자 또이 땅에서 뭔가 더내 안에서 무엇을 물질 세계 안에서 얻고자 받음거리는 것을 진짜 회개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니가 발가벗겨진 예수님 안에서 나도 발가벗겨진 자로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벗겨내지 않으면 벗겨진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제비를 뽑으며 옷을 나눠 뽑으며 그러면 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대요 그러나 어떤 자가 알수 있죠? 예, 그 벗겨진 예수님을 보는 자는 벗겨져 있는 벗겨짐을 당하는 자만이 볼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큰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나는 왜 저처럼 크지 못했을까? 나는 저들처럼 왜 공부를 그렇게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됐을까? 아니요. 그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쭈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있나.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의 원함 때문에 아니라면 발가벗겨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도 발가벗겨지고 있는 것. 그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인간이 되어 온 것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벌거숭이가 되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인간은 자신 안에 꽁꽁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 좋아합니다. 다그 깊은 곳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벗겨짐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디무데 후서 3장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죠. 함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말씀, 기도, 사랑, 섬김 뭐 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 예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립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뭐죠? 벌거벗겨진 예수님 안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도 벗기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땜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어?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화와 울부짖음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내놓고 회개하냐고 요 악함을 롯은 이더 악함의 모습으로밖에 해결 하지도 못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악함을 이걸 벗, 발가벗겨지는 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벗겨짐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 벗겨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도 벗겨져 나갔으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파도 파도 까도 까도 내가 왜 죄인의 괴수인지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로시 소돔성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화하고 자기도 구별되어면서 바르게 이끌려고 했던 그 결국이 그 종국이 죄를 죄로 해결하고자 했고 결국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악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의 최 악의 나라의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벗겨짐을 당하셔서 벗겨져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발가벗겨짐 그 안에 이제 나도 벗겨짐을 당하는 것이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지 맛보기 원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드러나지는 것내 가족과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했던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하여 발가벗겨지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벗겨짐을 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처럼 나도 벗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진실한 구원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입술로만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한 자리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